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예,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7편 방송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어, 선물옵션에서 성공했다는 주제로 벌써 27편을 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7일 예, 오후 5시죠. 음, 오늘 토요일입니다. 예, 대폭락이 일어나고 있죠. 어, 예측한 그대로 대폭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50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의 마지막 가는 길이죠. 어, 그동안 주구충, 주구장창 어, 잘, 잘 다니던 회사도 어, 잘리고 또 밑바닥으로 어, 추락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받아서 뭐 장사한답시고 식당, 기친, 뭐 치킨 가게, 뭐 그죠? 어, 엄청난 어, 경쟁이 많은 곳에, 많은 곳으로 가다 보면 어, 인생의 쓴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뭘 하다가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도 경매에 부딪히고 붙여지고 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전부 가족이 산산 산산이 흩어지면서 가족 해체가 일어나죠. 50대에 또 이혼율도 많고 자 그러면 뭐 남자 여자 다 다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엄청나게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밑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에 대한 스토리,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아, 생소합니다. 주식 투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 아주 쉽습니다. 모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서민 가부가 되고 어 자신이 밑바닥에서 추락한 한없는 어 그런 곳에서 어 일어날 수 있는 어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어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셔서 어꼭 성공하는 스토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선물 옵션 지금 차트라든가 매매일지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월 13일부터 그죠 어, 우리가 1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월 13일에 그죠 예딱 총액이 1억이죠 그죠 1억이 출발을 해서 지금 오늘은 3월 7은 쉬는 날이 그죠 어제 3월 6일까지 추정사사액이 6억3천으로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누적 수익은 4억7천0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의 투자를 하면서 어떤 배팅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1년 동안 모의 투자를 해라는 것을 자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전으로 투자하면 판판이 깨져요. 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자금 어디서 당장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그죠? 모의 투자를 통해서 그 조달을 하면서 깨져보고 또 수익돈 또 내보고 깡통도 여러 번 차봐야 됩니다. 그죠? 깡통을 차보면 왜 이렇게 깡통이 되는지 알게 되고 또 수익을 낳았을 때는 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지 원인도 알게 되고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좀 매매일지 같은 것도 뭐 올리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죠? 뭐 엑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월 6일자 그죠? 3월 6일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3월 6일자 이렇게 보시면 당일 손익이 나오죠. 그죠? 927만 5,300원 그죠? 당일손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 입에다가 지금 숟가락을 떠 매기고 있습니다 어린애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 매몇 짜나 이렇게 올리고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어, 이걸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당일손이 927만 5천원 927만 5천 3백원 그죠? 펜터 때리고 뭐 엑셀 몰라도 이거 전부 다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 수수료 죠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죠 20만 7 2 0 0백 나오죠 그죠 20만 7천 0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대놓고 여기 모서리 갖다 대고 이렇게 제이 내려오면 됩니다 뭐, 내린 상태에서 그죠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고 왼쪽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서리 갖다가 십자형이 나타날 때 그걸 왼쪽 마우스를 찍고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이 드래그를 하는데 이렇게 그럼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이 모서리가 떠나면 십자형으로 발생됐을 때 십자형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자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다표 같은 거다 아, 우리 메일지에 올려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3월 6일까지 했으니까 그죠 이런 걸또이 알약, 알약에 가면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약에 캡처하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십자형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뭐 컴퓨터 어, 지식도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아, 저장 누르면 되죠, 그죠? 저장. 저장 누르면, 뭐, 날짜 그대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면 돼요. 그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면 응. 되는 거죠. 또, 저장에 위에, 저장에 누르면 되고, 그러면 계속,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이렇게, 요 알, 알집, 알, 알약, 그죠? 알약에 있는 캡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도형 도형 이 상태에서 그죠? 이 도형에서 도형 갖다가 지고 이거 사각형이 다 체크하고 그죠?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음 여기 이제 뭡니까? 오늘 총이, 총선 이 이렇게 탁 되고 그죠? 뭐 추종자상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탁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누르면 되고 컴퓨터, 지식도, 그렇게도, 이 상태에서, 이제 뭐, 거는 장고니까요. 장고라 적고. 장고, 오늘 장고. 그러면, 이제 추정 자산이 6억 2,500이 됐어. 그죠? 1억 이 그죠? 그 다음에, 장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 수익률, 그죠? 계좌 수익률. 요것도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고, 캡쳐를 딱 하면 토이형 상태에서 뭐 노적 수익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딱 그죠? 조정자산도 이렇게 팔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누르면 되죠 그죠? 음.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음, 뭐 수익률일 때 있죠? 수익률 수익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표시하면 다 우리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갖다가 그죠? 음. 우리 카페 가가지고, 그죠? 카페 가여기죠 그죠? 신기한 선물 옵션이죠? 그죠? 이거 가가지고, 이제, 매매일지를 올리는 거죠? 매매일지, 그죠? 여기다. 오늘, 선물 옵션, 매매일지, 여기다 클릭을 하고. 자, 클릭을하고는 합니다. 그죠? 클릭을 하고. 자, 오늘은, 오늘은 420회 방송이니까. 글쓰기 누르고 인터넷이니까 아, 인터넷 하는 방법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죠. 그 다음에 사진 오늘 26편 반순이잖아요 그죠. 27편. 자 열기죠 이런, 이런 것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아, 오늘 27편이죠, 그죠? 오늘 성공 27편, 그죠? 올리고 축하 또내 PC에서 또 올리고 오늘은 또자 수익률도 올리고죠? 장고도 올리고 그래프도 올리고 이렇게 열기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기다가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지 그죠그 다음에 여기다가 링크를 한번 해볼까요? 링크 링크는 오 음. 요것도 해도 되지만 요 419끝 올리지 419에 링크 이 상태에서 링크 누르면 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유튜브 보, 방송을 볼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기요, 그죠? 아, 됐고, 제일 끝에 가가지고 런거자또 초보자들이 볼수 있게끔, 또 여기다가, 어, 카페를 해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위클리 옵션. 위클리 옵션으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박은 지금 위클리 옵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420회, 그죠? 서민 가부 오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거 이제 클릭하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바로 올 수가 있죠. 예? 419회로, 그죠? 음. 나는 이렇게 성공해도 오늘 27편 방송이고, 그래프는 그죠? 아까 1월 13일부터 했죠, 그죠? 1월 13일에서 왔다가 깨먹었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깨먹었다가, 그죠? 계속 우상량 하죠, 그죠? 음. 자, 이건 어떤 겁니까? 1 2 0품 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했을 때, 그죠? 이렇게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월 6일 이었죠 그죠 금요일날 그죠 평가는 5억 7천 0백 이고 그죠 누적은 4억 7천 0백이 되었죠 그죠 음. 그리고 이게 예, 누적 4억 7천 0백 여기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예,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좀 차이가 있어요 조정 짰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그동안 음. 어, 이렇게 다볼수 있게끔 25편, 2 20... 5뭐쫙 아. 해놨습니다. 클릭만 하면 바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매일지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느냐, 그죠? 여기 보시면 매매일지 양식 다운로드 있죠, 그죠? 재테크 인습하기 코너에 매매일지 양식 다운로드. 이거 가셔서, 그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고 매매일지를 보완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탄생을 추가하면, 그죠? 9월 23일날, 작년 2019년 9월 23일날 이게 위클리 옵션이 처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리나날에 도입이 되었죠. 첫 상장일이죠, 그죠? 어, 이게 어, 매매일지 양식을 클릭을 하면, 이 이제 매매일지를 쉽게 보완할 수있 되어 있고, 여기 여기 보면 이게 어디어 어, 이, 이걸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죠? 이걸 클릭하면 예. 이걸 클릭하면 이쪽으로 들어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첨부파일 있죠? 오른쪽 위에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예. 저장 30만원 벌리 비매매일지 약식해가지고 내 PC 저장 여기 클릭을 하면 여러분의 PC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같은 이제 그 매매일지를 런 매매일지를 양식이 다운로드 받죠, 그렇죠? 그러면 당일 손에 가고 수수료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 투자 다운로드하는 방법이죠. 모의 시스템 다운로드도 있 그렇죠? 모의 시스템 다운로드, 요거 클릭하면 모의 투자 아, 인증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KRX 한국 거래소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게 더 빠를, 빠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오른쪽 위에 보면 HTS, HTS 다운로드 되어있죠 그죠 밑에 HTS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모의투자 인증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뜹니다 그죠 모의 투자 인증 시스템은 지금 실전 투자하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KRX, 그죠? 한국 거래소란 뜻이죠? 파생상품 모의 거래 시장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모의 거래 시장 참여를 환영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해요. 실업자도 환영하고, 주부도 환영하고, 학생도 환영하고, 뭐, 사업 실패자도 환영합니다. 어, 심지어 말이죠. 신용불량자까지도 다 환영합니다. 또뭐 자연인도 환영하고 노숙인까지도 환영합니다. 누구든 오셔서 모의투자하셔서 성공하시라고 한국거래소에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예, 이걸 보급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모의투자 이게 언제 생기냐면 2014년 12월 29일 5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터지라고 지금 외칩니다. 실전투가 하시더라도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요걸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매매를 해봐야 됩니다. 직접. 깡총도 차보고, 수익도 또 내보고, 뭘 어떻게 하니까 수익 나더라. 이렇게 자꾸 배팅, 실천력을 높여야 돼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실천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의 투자 연습을 안 해놓으면, 실전 투자면 벌벌벌 떱니다. 저기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간이 안 커져요. 근데 이 모의 투자를 하게 되면 뭐이어도 그만 그죠? 깨먹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간이 예, 간이 커지죠. 그만큼 배팅 감각, 벨팅 실천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권유해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토요일에 일요일날 다할 수가 있어요. 리플레이 양도 할 수가 연습이 됩니다. 증권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증권사는 실시간만 되지만 이거는 실시간이 아닌 뭐 장이 끝나도 시세가 계속 뿌려져요. 시세를. 시설을 계속 뿌려주니까 연습을 할 수가 있죠.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hts 다운로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을 하면, 예, 요 실행이라는 글자 뜨죠. 그죠? 이 실행을 클릭을 하시면, 예,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제 이모이글 뭐 이제 시스템이 예, 예,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요 10분만 지나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죠? 예. 10분만 지나면 없어져 버리면다이아 이거 뭐, 3시간 먼저 받는 거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10분, 10분, 분이라도 계속 매매를 해봐라, 이것이죠. 그죠? 무료로 다, 다, 다운로드가 다, 다, 다, 답니다. 다 답니다. 그죠? 그거를 음? 반드시 모의 투자를 깔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전 투자 해가지고는 판판에 나가 떨어집니다. 엄청난 많이 손실을 입어야, 그때에서야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 모의 투자 인증 시대 어, 큰 돈들이 가지고 한국 거리 쓰서 만들어 놨으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 성공하는 어, 기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자, 모의 투자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모의 시스템 있고 온라인 교육은 1시간짜리 교육을 받는 건데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셔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모의 투자하고 온라인 교육 사전 교육이라 하죠. 1시간만 받는 거 이건 클릭하면 20시간짜리가 나오는데 1시간짜리 받으시면 돼요. 이 련닝에 가셔서 과정 검색 및 신청 이걸 클릭하죠. 그러면 음 예전은뭐 20시간씩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 1시간으로 줄었어요. 그죠? 렇 과정 검색이 보이시죠? 그죠? 렇이 런닝, 과정 검색. 이 런닝 안에 이제 과정 검색이 있는데, 검색 분을 해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요, 음, 화성 상품. 지금 버벅거려서 그런데. 뜨면 왼쪽에 기능이 가셔서 계좌 비밀번호 설정 자 고기 잡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선물 옵션으로 성공하느냐 이거죠 이거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을 설 수가 없어요 저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1년 만에 일을 샀어요 지금 저도 이제 건축 현장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죠 1당 13만원 받으면서 어? 뭐 나는 뭐 초보자니까 뭐 7만원 밖에 안 받았어요. 아주 7만원 받고 건축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제일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죠. 또 비닐하우스 시공까지 하고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아돈 많은 벌기가 어렵다. 폐지 주는 아줌마 폐지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자기 구역이 다 있어요. 폐지 폐지 아무나 못 주어요. 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벌한 곳이 자본주의 곳이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어, 꼬꾸라지면. 이렇게, 어, 과정 검색에서 보면, 발생상품, 어, 거래 그래, 사전교육 있죠. 이 체크를 한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시면 돼요. 그죠? 그럼 밑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한 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죠? 발생상품. 사전교육 10시간짜리가 있고, 사전교육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죠? 사이버 발생상품 거래 사전교육 1시간. 요거를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한 시간짜리. 요거 이제 수강료는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 입금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어디서 하냐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한국거래소하고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교육원이 이제 사전교육을 하고 한국거래소는 모의투자를 하고. 그죠? 요렇게 밑에 내려가시면 수강신청이 있죠. 그죠? 수강신청을 하시고.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나옵니다. 뭐 확인 누르고, 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금융투자교육원에 가입하는 겁니다. 회원가입, 그죠? 회원가입.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교육원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쭉쭉 체크하고, 밑에 이제 실명 확인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사전교육 1시간 받고, 모의투자 3시간 하고 이러면, 선물 옵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어, 선물 옵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모의 투자를 하시고, 요, 계좌, 뭐, 투자 수익률, 그죠? 계좌 투자 수익률 다 있습니다, 이거. 선물 옵션에 가면, 어? 어, 계좌 동, 계좌 종합이에요, 그죠? 선물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계좌 투자 수익률 있죠? 계좌 투자 수익률이 있고, 밑에 거는 장구죠, 그죠? 장구니까, 요거, 선물 옵션 계좌 장구 평가. 요거 누르면 밑에 거 여기 나오죠, 그죠? 계좌 종합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식도 매매할 수가 있고, 선물 옵션도 매매할 수가 있어요. 위클리 옵션. 위클리 옵션은 야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야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성공하는 스토리, 선물 옵션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어떻게서 1년 만에 성공을 하셨나 이거죠. 그걸 예 전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모의 투자를 하시고 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어 성공했던 걸 더 버렸어. 자, 잘 보고 계십니까? 응?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많이 보시고 계속 동영상을 지켜 보시면 뭘 하나로도 익혀 가지 익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서당계 응. 3년이면 풍어를 얻는데 우리 인간은 한 1년이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계속 동영상을 보고 저와 따라오시면서 또 현장 감각을 느끼시면 뭐 6개월 안에도 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뭐 흠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 자본주의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단계를 거치신다고 보시면 되죠 뭐 천만원 가지고 우리 자본주의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붕어빵 장사 할수 있겠습니까 천만원 가지고 아 그런데 이 선물 옵션은 천만원이면 할수 있는 거죠 아까 모의 투자하고 사전교육 받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시는 거 판판이 깨집니다 아예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국내 선물 옵션으로 해야 되겠다 하시고 자 이거 저는 어, 이 대신증거를 한 28년 정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익으니까 이 화면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죠 화면 화면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변함이 없어요 지금 거의 체계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따라오시면, 아, 이게 뭐가 뭐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음. 뭐 화면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해서, 지금 오늘 긴급이 또, 화면 설정하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투자자별 매매 종합입니다. 그죠? 렇 이건 이제 대신증권이니까, 이 가시면 있어요. 투자 폰석에 가면은, 투자자별 매매, 그죠? 잠깐만. 투자자, 시장 분석이 있겠죠 그죠? 시장 분석에 투자자별 매매종합 그죠? 이걸 클릭하면 되겠고 그죠? 시장 분석에 시장 분석에 가면 투자자별 매매종합 그죠? 음. 어디 가있죠? 지금 투자 분석에 가있어요? 그죠? 투자 분석에 그죠? 여기 위에 투자 분석에 시장 분석에 투자자별 매매종합이 가요 그러면 이게 투자자별 매매종합이 나오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밑에 거 가볼까요 밑에 거는 자 시간대별 매, 프로그램 매매종합이죠 시간대별 자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대별 매매종합 음? 프로그램 매매종합인지는 그죠 프로그램 매매 안에 그죠 시간대별 프로그램 매매종합 시간대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시간대별로, 그죠? 프로그램 매매를 보여야 돼. 요 이거 검은색을 보면 됩니다. 검은색을 검은색 보면 이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매도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매도가, 이거, 이거는 100만 단입니다. 100만 단이니까. 1,750, 1,750,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이게 이제 100만 단이니까. 여기, 어기고, 그죠? 1753억입니다, 이게 지금. 1753억. 100만 단, 여기 밑에 100만이 있다, 이거죠? 어기고, 10억이고, 100억이고, 1000억. 1753억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1753억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있고. 두 번째 게 이제 뭐냐, 이거죠? 시간대별 투자자 매매죠 이건 이제 외국인들. 어, 선물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요거 누르면 차트가 나오죠 그럼 외국인들이 선물 동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투자자별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이거, 이거 투자 분석해 볼고요 투자자별 그죠 투자자별 음, 시간되니까 시장 분석 매매 추이 시장분석에 보면 시간대별 투자자 아, 매매 추이 있죠 요거 그리 볼까요 그죠 여기 나오죠 똑같죠 이거 7222 화면 그죠 요거 이제 외국인의 선물을 클릭을 하고 그죠 오른쪽에 네, 이렇게 그죠 <웃음> 차트가 나오죠 그럼 시간대별로 외국인의 선물 동량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투자 분석에 시장 분석, 그죠? 시간대별 투자자 매매 추이. 아, 저번에 이제, 궁금하셨던 사람들, 어떻게 창을 설정하느냐, 궁금하죠. 당연히, 그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번 하다보면 이제,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그죠? 이거는,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고 이거는 외곤의 선물 왜냐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매매를 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누군지 선물? 현재가입니다. 보시면 선물 옵션에 선물, 그죠? 선물 시세예요 그죠? 선물 현재가. 요거 클릭하면 이이 화면이 뜨죠? 요거 이제 길게 늘어뜨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면은 이제 다 한꺼번에 보려고 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선물 현재가, 그죠? 선물 현재가. 이렇게. 이제 추위, 체결 매수 이런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 길게 예, 늘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 그죠? 이거는 통합 차트 선물 옵션이죠? 차트 검색에 종합 타지가 있죠? 종, 통합 차트, 그죠? 선물 옵션. 요걸 클릭하면, 예, 이 화면이 되죠, 그죠? 음, 이렇게. 이 화면 차트를 설정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시가가, 그죠? 시가. 시가를 갖다가 하늘 색깔 굵은 걸 했습니다. 음, 우예거는 연두색은 어제의 종가, 어제의 종가, 그죠? 고동색은 어제의 종가, 또 보라색은 어제의 고가,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설정하느냐, 오른쪽에 누르고, 차트 설정 있죠? 또는, 주가 라인 보조선, 요걸 클릭을 하면, 나오죠, 그죠? 주가 보조라인, 보조라인이잖아요. 전체 체크하고, 시가에 체크하고, 그죠? 당일 그죠? 당일은 시가가 중요하니까. 전일은 또 고가 중요하고, 저가 중요하고, 종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여기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걸로 이제 크기를, 선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 확인을 누르시면 되죠? 확인을 누르시면 되죠. 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가 위에서는 매수 시가 밑에서 매도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팁을 오늘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가 위에서는 매수로 하고 시가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매도로 갈아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매할 때 시가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럼 매수를 일단 하고 근데 시가가 무너졌다 그럼 바로 매도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 필이 예, 그거는 어, 이거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어, 이렇게 매매했을 때 예, 수익 확률이 높아져요 손실 날 때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걸 견뎌 됩니다 손실 100% 수익 나는 매매법은 없어요 계속 어떤 거는 손실 줬다가 한방으로 크게 먹는 게 이게 이 매매법입니다 그 다음에 mncd 적용하는 거 표에다 그죠 mncd 어떻게 이렇게 매도 매수가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오른쪽 누르고 추가 지표 신호 전략이 있어요. 그죠? 추가 지표 신호 전략 여기 보시면 지표가 있고 매매 밑에 보면 매매 신호 추가가 있어요. 매매 신호 추가 이걸 눌러야 돼요. 뭐 시스템 트레이딩도 있고 그래요. 어, 증권사마다 틀린 데 그러면 이건 대신증권인데 매매 신호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시스템인데 사용자는 우리가 만 자기가 만든 사용자고 시스템은 컴퓨터 안에 있는 매매 신호죠. 시스템 누르고 요거는 제가 하는 거는 주식 MACD, 요거를 지금 넣어놨어요. 주식 MACD 누르고, 적용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른쪽 누르시고, 차트, 주가 라인 보조선, 그죠? 주가 라인 보조선 누르고, 어 당일은 시가에 체크하고, 그죠? 전일은 고가, 저가, 종가로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네,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 요 매매 신호를 어떻게 그래프에다가 넣느냐 이거죠? 그죠? 그죠? 중요하죠? 오른쪽 누르고, 자 추가 지표 신호 전략 그죠? 추가 지표 신호 전략에 네, 매매 전략 밑에 가면 매매 신호 추가 이걸 누르시고. 어, 사용자가 눌러져 있는데 시템에다 누르고 시스템에서 MACD 그죠? 추식 MACD 를 누르고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화면이고 옵션 현재가는 옵션 현재가 있죠? 그죠? 옵션 현재가 이걸 누르면 옵션 현재가 나오고 현재가 몇 가지가 돼요? 현재 옵션 시세 현재가 2도 있고 그죠. 2하고 원하고 차이점은 요거는 일자별로 원은 옵션 현저가는 일자별로 나오고 옵션 현재가 2는 요 시세가 나와요. 예상 체결가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보고 예상 체결가죠. 두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 또 오른쪽 거는 아까 얘거 똑같죠. 시간 대멸 투자자 매매 투자 분석에 가면은 시장 분석 그죠? 투자 분석을 많이 써야 되겠죠. 시장 분석 안에 시간대별 투자자 매매 추이. 이걸 누르면 시간대별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고요. 이걸 그래프 누르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억원이 있고 그죠? 억원인데 100만 단위도 할수 있고 억원으로 고치고 5,640억을 아침부터 분을 매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멀빵 매매를 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계속 뭐였어요 매도를 5,640. 억한번 매도해 놓으면 막 끝까지 매도하여. 그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5 6 4 0억 엄청나게 많이 매도한 거예요, 지금. 그죠? 아, 천억도 아니고 5 6 4 0억 아예 막 바닥 저 밑에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예. 예. 이제 주식이고. 그죠? 음. 요걸 주식을 전체인데 네, 주식 거래소로 클릭하고, 외국인, 요 오른쪽 누르면 차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 1번 화면입니다. 이게, 바로 1번 화면.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매매할 때 참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 그죠? 차트 크기를 잘 해야지, 이거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웃음> 따라오고 계세요? 응? 따라오고 계십니까? 대신증권 장점이 무엇인가요? 아, 제가 뭐, 초창기부터 어 제가 썼던 거라서 눈에 익어서 그래요. 어 다른 거 쓰면 또 눈에 안 읽으니까, 어 뭐, 기임증권 사용하시면 돼요. 어 수수료 저렴한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썼던 거라서 눈에 푹푹 눈에 푹푹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는 거예요. 다른 걸 쓸라니까요. 까깝하고 다시 뭘 할라 힘들고 그래서 대신증권을 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뭐 다른 데서 하죠, 당연히 그죠. 매매는 다른 데서 합니다. 만들 이런 거는 만들어 놓고 뭐 쓰, 쓰시면 돼요, 그죠. 이 대신증권은 수수료 비싸니까 뭐 매매하기좀 곤란하겠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응? 매매하시면. 이번 2번 화면은 이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제 투자자 매매를 해 놓은거 이거는 아까 전에 했듯이 투자 분석 안에 그죠 시장 분석 있고 시간대별 투자자 매매 추이 그죠 요걸 네개를 갖다가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외국인의 이제, 이게 이제 콜 옵션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화면입니다. 2번 화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순서대로 열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놓고 이렇게 가면은 자꾸 조정할 필요 없이 12345. 지금 2번 화면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화면. 2번은 이제 콜 옵션. 여기 이제 빨간색이 금액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거죠. 금액이 지금 24억을 매도를 쳤다는 거고 다음 푸드 옵션 그죠 외국인 차트 그죠 요 빨간색이 예, 금액입니다 30억을 지금 또 공축 장마감에 또 시간에 대량매매 했죠 그죠 이 시간에 대량매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보세요 16시 17분에 우리는 거래하지도 그래 않았어요 금요일입니다 지금 주거끼리 예? 매수를 지금 했어요 외국인이 지금, 어, 풋옵션 30억을 매수를 했죠, 그죠? 자, 이거,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왜이 사람, 이 사람이 외국인이, 어, 장다 끝났는데, 시간에 대량 매매를 풋에서 30억을 매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은 어?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폭락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누가 그러면 30억을 매도를 했을까요? 그죠? 푸드 옵션, 외국인이 지금 30월 장마감 지나가지고, 어? 시간에 대화 매매했잖아요. 4시 1 7분이 우리는 거래하지도 못해요. 어? 3시 45분 되면 끝나버리는데, 4시 17분에 거래를 했단 말이죠. 누구랑 했을까요? 당연히, 예,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자, 금융투자 푸드 옵션 볼까요? 외국인 금융투자 있죠, 그죠? 자, 꽁충 내렸죠, 그죠? 매도를 30억을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푸드옵션을 30억을 매수를 한 거예요. 저끼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샤바샤바, 막판에 대량 매매를 일으킨 겁니다. 보세요. 4시 17분에, 그죠? 장, 4시 45분에, 그죠? 42억 하던 게, 매도 80억이잖아요. 30억, 거의 가죠? 비슷하죠? 29억이네, 그죠? 이렇게, 금융투자에서는 매도를 하고, 음, 외국인들은 매수라고. 금융투자는지알아서또 다른 보실 음, 수 있었겠죠. 음. 음, 이걸 실현했거나,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여튼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힘이 세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을 봐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이다. 그죠. 음. 자, 오른쪽은 거래소, 그죠. 주식시장을 외국인이 금융투자를 지금 보고 있죠. 현재 금융투자는 이렇게 4545억을 계속 금요일 날 매도를 쳤습니다. 또, 보고 위로 올리면 거래소 주식이죠. 그죠? 연기금이 또 중요합니다. 연금이또 2238억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화면이고, 자, 오늘은 화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자, 3번 화면. 3번 화면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번 화면은, 옵션 양매수 했을때 월물옵션 예. 월물옵션 양매수 했을때 예. 비교하는 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배 3배 5짜리 그죠 어, 요거는 4월달거죠 4월달거 0.5짜리를 양쪽으로 매수를 했을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0.5로 했는데 두개 더 하니까 1점 그죠 1.16이 음, 되죠 그죠? 1.16. 0.5가,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이 난 거죠. 1인 양매수가 계속 폭락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걸 표를 보여드렸고, 4번 화면은, 아, 여기 보면 이제 4번 화면이 뜨잖아요. 그죠? 4번 화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 가지 차트를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차트부터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동안 쭉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참고를 바로 볼수 있게끔 차트를 한눈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자꾸 해보면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이렇게 차트를 설정해 놓으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고스피200 지수입니다 고스피200 지수 현물이죠 현물 그죠 고스피200 지수 현물차트를 일봉으로보여주었습니다일봉은자 MACD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볼려고 오죠 그렇죠? 일일이 5분보고 뭐 30분보고 이러고 귀찮단 말이죠 1봉은 1봉에 있는 상태를 빨리 파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 1봉은 지금 매도신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 2월 20일 목요일인데, 이때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로 계속 매도가 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MACD가 뭐 지금 우선 가장 좋은 지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일봉이 현물지수. 그 오른쪽 거는 이제 같은 일봉인데, 선물, 선물지수 일봉 차트죠. 계속 매도신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간 틀릴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갑니다. 왼쪽 거는 어 주로 120분봉을 제가 보고 있죠. 그렇죠? 120분봉 중요하다 이거죠. 원요일되면 이게 아마 매도신호가 나올 것 같죠. 그렇죠? 매수신호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죠. 원요일되면 폭락을 할 예정이니까 매도가 되면서 어 전저점까지 다 붕괴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나왔을 때는 바로 매도로 임해야 되고. 그래서 저번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60분 봉에, 60분 봉이 그죠? 60분 봉에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호가 나올 때막 들어가야 돼요. 이 저, 저점을 붕괴할 때나. 지금, 어, 0.5% 어, 미국 기준금리를그 약발이 이제 안 들어요. 지금. 그 약발은 이만큼 올라갔을 때, 기준금리 0.5% 어 인하된 그 사실을 접한 사람들이 수익을 챙긴 것이고, 약발은 이제 끝났어요. 어차피 이제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도 어 결국은 어어 대유행으로 어 발표하겠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전저점 266.05, 이건 이제 현물지수고, 어 266. 아이고 어, 아이고 아 60분은 똑같네 이건 이제 섬을 차트니까전체점 266.05도 어, 어, 붕괴될 것이다 아, 보고 음또 250까지 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죠 지금 어. 이 올라갔던 거 다시 또 내려가 버립니다 이때 들면 지금 코로나 이거는 전세계로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주봉에, 그죠? 이 주봉에 매도 신호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이 주봉이 엄청난 큰, 장기 포지션이란 말이죠. 장기 포지션에 지금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다음 주봉은, 장대에 봉이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50까지 간단 말이죠, 지금. 250 지지가 안 되면 이제 더 떨어질 것이고, 자 월봉 볼까요? 자 월봉이 지금 현재 오늘 3월 달이 죠 그죠? 3월 달이 3월 달이 지금 양봉인데 이 음봉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지금 그죠? 음봉이 되면서 아마 이 매도 신호가 뜰것 같아요. 지금 월봉 상으로는 지금 매수 신호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엄봉이 뜨게 되면은 뭐 한없이 떨어지겠죠 응? 보세요 양봉 어, 매수일 때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매도에서까지 왔는데 예, 매수 지금 상태인데 그죠 이게 매수가 매도로 돌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 예? 얼만큼 떨어질 것 같아요 암울하죠 223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120분 봉이 월요일날 매도로 돌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오른쪽 거는 어 나스닥을 보고 있죠. 나스닥 시간대하고 어 일자별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지수 현재가 그죠. 해외지수 현재가는 어디 있겠어요? 해외지수, 8312인데, 해외지수, 요거 있네. 8312, 그죠? 자, 글로벌 주시에 그죠? 글로벌 증시에 해외증시, 해외증시에, 그죠? 해외지수, 현재가, 그죠? 8312, 해외지수, 현재가. 요거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다우 존수도 있고, 실시간에, 그죠? 실시간 클릭하면, 음, 요거는, 나스닥, 나스닥이니까, 이 미니, 나스닥, 요거. 요게 저거고, 음. 현재가인데 이거를 잘 안되면은 실시간 현재가 여기서 클릭하면 또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이 나스닥이죠 이걸 클릭하면 요 화면이 뜹니다 8312 화면,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쵸? 예. 이제 시간대별로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여기 20, 10분 정도 지연됩니다. 이게는. 기운증건으로 보셔야 돼요. 지연 시세가 나오니까. 근데 윤곽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4번 화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뭐, 이거는 30분 봉이고, 이거는 뭐, 또 뭐, 편하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15분 넣고 120분 봉도 넣어 놓고 30분 하고 또1봉 같이 봐가면서 바로바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자 5번 화면은 야간정시를 보고는 화면이죠. 야간정시 보는 화면 오늘 화면 설정하는 방법 보는 방법까지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 CME, 종아 현재가, 이거는 이제 투자자별로, 개인 필요 없고, 외국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중요합니다. 외국인 지금, 1378개야. 금요일 야간장, 그죠? 금요일 야간장이 벌써 또, 어, 선물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죠? 매도한다는 것은, 그 다음날 또 폭락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엄청네요 하락했죠, 그죠? 3.80이나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주간장보다 3.80포인트 하락한 270점 5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378개 약을 매도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화면이 CME 중합현재건데 어디 있을까요? CME 중합 화면 선물이죠. 죠그 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아, 글로벌 연계거 있죠? CME, 그죠? 종합 현재가, 그죠? 9341, 그죠? 939431, 9431, CME 죠 요걸 보면, 예, 이 화면이 뜨는 거죠. 투자별 클릭하고, 외국인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다른 걸볼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음. 똑같이 가져오죠.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내려가죠. 돌아지 외국인에 의해서 야간 에, 선물하고 옵션이 어, 동시에 연기가 됩니다. c m 이 종합 현저가 그죠. 자 어디 있다 있죠 글로벌 증시가 에 아니고 그죠. 어, 선물 옵션에, 그죠? 어, 여기 글로벌 연결거리 있죠? CME. 종합 어, 현재가, 그죠? CME 종합 현재가 9 4 3일 화면. 요거 클릭하면 요 화면이 볼수 있고. 나머지, 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옵션을 보기 위해서 제가 본 겁니다. 이 URX 종합 옵션, 야간 옵션, 그죠? 선물 옵션에, 예. 음, 유렉스 글로벌 연계 그래. 유렉스 그죠 여기에 예, 종합현재가 9741 화면 9741, 종합현재가 요거 클릭하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약간 야간, 야간 이제 현재가를 보기 위해서 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상체결가는 그죠 좀 나오죠 고스피 200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예상체결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6번 화면은, 에, 6번 화면은, 6번 화면을 클릭을 하면, 에, 옵션, 어, 위클리 옵션 양 매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음> 자, 위클리 옵션은 0.10짜리, 0.10짜리에서 0.20짜리 사이 매수였을 때, 예, 붓에서 지금 대박이 나버렸죠, 그죠? 두개 합하면 0.30인데, 지금 두개 합하면 0.67이 됐죠. 예, 더블이 나는 거죠, 지금, 그죠? 일자별로. 보세요. 3월 5일날, 그죠? 0.16 하던 거, 양미수 원자 야간 동시효과에 들어갔다고 보고, 3월 5일날, 그죠? 0.14, 그죠? 두개더 하니까 0.30이죠? 그런데, 예, 3월 6일날은 두개더 하면 0. 육실이 되죠, 그죠? 어, 그만큼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양매수 위클리 옵션이란 말이죠, 그죠? 음. 위클리. 이거는 이번에는 월물 옵션하고 겹치기 때문에 월물 옵션이 위클리 옵션하고 똑같 똑같아져 버렸어 지금. 어, 위클리 옵션이 없는 거죠. 월물 옵션이 예, 이번에는 위클리 옵션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 버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예, 만기가 되는 거죠, 그죠? 3월달, 3월달, 그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엄청난 대변역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매수 어, 어, 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 것까지 차트도 보여주고, 어, 차트 어, 설명하 어, 뭡니까? 어, 차트, 어,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또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54분 동안에 진행됐는데, 자 장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금년날 5,640억 주식을 매도를 했고 선물은 5 9 3개약 매수했고. 콜옵션 24억 그죠 매도했고 어, 풋옵션은 30억. 시간에 에, 대량 매매를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금융 투자도 4,545억이나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하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어 하여튼 대박이 되시고 이제 화면 설명을 해 놨으니까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나중에 알아보시고 어, 화면 설명을 어 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 지금 향후 250까지도 갈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알려드렸고, 계속 이 매도, 120분 봉상에서, 어, 지금 월요일 날 매도 신호가 나올 것이고, 그때라도 양매수로 하시면 됩니다. 아, 매도 신호 나오면 그때 양매수 해서, 푸드 옵션 약간 비중 높여서, 끝까지 한번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큰 장에서 한번 대박이 되시고 아, 1년 2년 준비하셔서 어, 모두 다 어, 서민가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많은 시간 네,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어, 동영상을 쭉 보다 보면 어, 결국은 어, 수익내는 비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